어 이제 질문에 대답하면된데아까 아, 전에 댓글창에 이제 컬러 리더는 누구시냐고 아 리더가 누구죠 저희 저희 팀 이제 리더는 이제 콜로네로 네, 네. 콜로네로이고요 비즈니스 관계냐는 질문인데 <웃음> 어찌 <어차피> 생각하세요어한 <웃음> 마디 할게요 우리는신구입니다 갑자기 오는 어. 모먼트. <웃음> 저희가 안무 딸때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이었는데 저 같은 네. 경우에는 이제 2주 전에 한번 땄었는데 한 30분 만에 땄었고요. 근데 틱톡 안무 같은 거는 한 20분, 15분 정도면 따고요. 요즘 하루 일과는 어떤지? 지금은 거의 내일 어버이날이요 그렇죠? 응, 오늘? 오늘? 오케이. 오늘? 오늘. 요 어버이날인데 지금 이런 걸 까먹을 정도로 내일, 내일 아닌가 <웃음> 저는 그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<웃음> 부모님한테 일단 죄송하다는 말한 하지 할까요?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장난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심하게 친 장난 있나요? 저희끼리는 <웃음> 너무 많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매일이 장난이에요 <장나는 웃음> 저희, 저희 이러고 해야돼요 <웃음> <웃음> 너무 괜히 이러고 <울어서. 웃음> 이런 모습 원하시진 않아. 이게 이게 <웃음> 저희입니다, 여러분. 네시 각별 놀러 왔냐고. <웃음> 그다음 질문은 이제 추가 멤버를 받을 계획이 있나인데 이거는 저희끼리 확실히 항상 얘기를 했었죠? 없습니다. 네 없습니다. 네, 네 없습니다. 사랑과 우정이래요. 사랑과 우정 중에요? 네. 우정도 사랑 아닌가요? 그니까요. 전 사랑 우정 중에 사랑입니다. 저도 사랑입니다. 저도 사랑입니다. 너도 저도 사랑입니다. <웃음> 이렇게 지금까지 커러을사랑해줬니다 <컬러를> <웃음> 댓글에 또 나와주세요, 약속해주세요, 지금 당장인데 그건 저희가 약속할 수가 없고요 <웃음> 지금 저희 뒤에 계신 분들이 약속을 해주실 수 있는 거라서 예, 약속. 오 다들 약속하셨어 네 예, 그럼 저희가 다음에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의 <웃음> 그래, 목표! 컬러의 그래, 목표가 뭐, 뭐가 있을까요? 어 일단은 저희가 그 공지 글에도 쓰여 있듯이 넷이서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 어요 다들 너무 힘들게 춤을 춰왔기 때문에 동생들이 코로나 터지면서 더 이상 설 무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조금 더 왕성하게 함으로써 밑에 친구들이 조금 더큰 무대나 큰 상황에서 춤을 편안하게 즐겁게 출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쪽에 계획 일단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적인 목표도 이제 설명 해주시죠 저희도 다 같이 얘기했던 건데 그 나중에 저희가 콘서트를 할 예정이에요 춤으로도 소통할 수 있고 무대에 서 있는 저희와 관객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꿈이죠 꿈? 네 꿈입니다 응? 유헌 씨는? 아 저희로 인해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저희 이렇게 댄서로 계속 살아왔던 저희로서는 이런 경험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거든요. 이렇게 뭐 라이브 방송을 한다든지 저희 밑에 세대 동생들 혹은 제, 저희 학생들에게도 이제 그런 경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저희로 인해서. 그래서 더 앞으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네. 이제 저희 슬슬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마지막 단체 곡을 하고 이제 엔딩 할것 같습니다 네 명이서 함께하는 단체 곡이고요 오늘 라이브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고 저희가 준비한 퍼포먼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? 네! I'm in my zone, no travel c a r d We above Medellin, didn't mean Panama Honey, we eatin', g so I'm like Alucard Slicker than Greece, no m a l i a Me, I sink ships like k a m a k a See where the valleys are, G's wanna Akiah Sweep like a janitor Put you in the frame and just shoot like a camera Me, I go on, on, on, stammer Tick, tick, tick, tick, I t h i n for going off I'm showing off, like watch me b e r o r e m o f e and I can r e e d out Fates as m y s e l Leave me, don't on females in the scene? We running the ting so long, even on my one. I can hold it up, jogging, showed up on my ones, and I'll stay focused till I got a one. Kept it, casual eye murder, harder than erected. Take it to a limb, further than expected. We are on a n e next i females in this ting, gotta accept it.